정체기를 돌파했다 아침에 크게 싸서 빠진 것 같기도 하고 팔굽혀펴기 후에 1세트 오늘따라 왜 이리 행기는거야 손 말고 엎드리라고 팔굽혀펴이기 자세가 금방 올나오 아직 발끝에 손이 안 닿는다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? 못해서 미안하다 불산소운동 <웃음> 내 왼손엔 흑염룡이 봉인돼 있다. 너무 무리하면 흑염룡이 깨어날 수 있으니 글러브로 봉인한다. 아주 자연스러워 마무리는 108단 콤보 몸에 남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이거 먹는게 하루중에 가장 힘들다 Oh, s h S h h o h h h